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TV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대체 주택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에 어, 여기에 좀 결정된 그 자료가 하나 올라와 있어서 오늘 함께 살펴볼 건데요 어, 조세심판원의 이 자료는 어, 대부분의 판례는 우리가 모든 타인의 어떤 그런 그 비슷한 내용에도 영향을 똑같이 미치지만 어, 이런 그 조세심판원의 자료는 또 해당 요 사안에만 기속력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개해드리는 이 내용 사례와 똑같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라 하시면 조세심판원에 똑같이 이렇게 청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당장 저희 큰아주버님이 여기 똑같은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내드렸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쭉 여기 조심 2021서 5174라는 요 그 문서 번호를 저세 심판원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또 전문을 다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막, 이 내용이 좀 길어요. 그긴 거를 하나로 딱 정리를 해야 우리가 또 살펴보기가 쉽잖아요. 그렇게를 정리한 게 제가 여기 지금 올려놓은 요 자료입니다. 97년도에, 먼저 97년도에 10월 2일날 A 주택을 지득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2002년도 8월 19일 날 B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어 그리고 나서 2008년도 4월 1일 날 A 주택이 사업 시행 인가가 났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가 어 사업 시행 인가 나기 전에 2 0 0 2008년 4월 1일로 현재 기준으로는 어 이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A와 B 이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상태고 그 상태에서 먼저 샀던 A가 사업식 인가가 났으니 어그 다음 다음 해 2012년도에 5월 1일 날 B주택을 양도할 때는 뭐 거주 요건 충족했든 말든 사실은 이거는 과세로 양도를 했겠죠 그렇죠 과세로 팔았을 겁니다 B는 과세로 양도 왜? 뒤에 산 집이니까 그렇죠 일단 과세로 팔았습니다 이거는 어, 이런 상태에서 어,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어, 1월 27일 날 A가 어, 사업식인가 났던 게 관리처분인가도 나고 어, 그런 상태입니다. 어, 그렇게 되면 예, 어떤 상태냐면요. 어, 원래 A 가지고 있던 게 이제 사업식인가가 나고 어, 그리고 관리처분까지 난 이후에 어, 요 사이에 물론 B 있던 거는 중간에 팔았고 관리 처분 후에 이분은 시의를 취득을 한 거예요. 시 주택을. 피는 과세로 양도를 했고. 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내용부터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요시 주택에는 요, 어, 요 A 사업에 사업 신인가 관리 처분까지 나고 나서 이제 시로 이사를 가려고 샀겠죠. 그래서 실제로 시에 이사를 갔습니다. 2015년 12월 10일 날시를 사가지고 그해 똑같은 해 일주일 뒤에 12월 17일 날 사고 나서 이사를 갔어요 일주일 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거주를 했겠죠 계속 거주를 하는 동안에 이제 2018년도에 앞에 있던 A가 재건축이 이제 완공이 된 거예요 사용성이 떨어졌겠죠 완공이 2018년 12월 31일 날 완공이 됐습니다 어, 이때 완공이 되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어, 앞에 사업식인가전에 B 뭐 있고 없고 이거를 떠나서 C가 대체주택이 되려고 하면 2018년 이때 완공이니까 2020년 이때는 뭐 2년이었겠죠. 지금은 이게 3년으로 바뀌었는데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전에 어, C를 처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A주택으로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실입주를 해야 되겠죠. 입주를 하고 요 완공이 끝나기 전에 시를 처분을 하면 대체주택으로 비과세를 받는 게 대체주택의 혜택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어, 요 시에는 언제 팔았냐 했더니 어 12월 22일 날 팔았어요. 12월 22일 날 팔았으니까 한 일주일 전에 팔았네요. 요만만요 만, 만요 2년이 끝나기 일주일 전에 처분을 했고 그리고 그 일주일 전에 실입주하러 들어갔습니다. 1년 이상 이때부터 계속하여 거주를 이제 하면 되겠죠. 만 2년 끝나기 전에 앞에 집 대체 주택 처분했고, 그리고 그 안에 실입주하러 들어갔고, 그때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이미 거주를 했어요, 이분은. 그리고 이제 이전 고시가 나서 A가 사용성이 났던 게 이제 보전등기도 나오고 이런 상태인데, 어, 이제 이게 우리가 그동안 알던 거와의 쟁점은 뭐냐면 사업식 인가전에 B를 하나 갖고 있다가 1 주택이 아니었던 거죠. B를 하나 가지고 있다가 얘를 과세로 판게 이제 다른 거와 다른 거죠. 다른 건데 내가 대체 주택이 C를 처분할 당시에는 다른 거 없고 재건축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 A와 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C 이거 하나만 남은 거죠. 중간에 뭐 A는 과세로. 비는 과세로 팔고 없을 거고, 이런 상태에서 시를 대체 주택으로 처분하고 들어가면, 대체 주택 그비과세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이게 요 청구를 한 사람의, 조세심판 청구를 한 사람의 취지고, 어, 국세청의 이제 또그 취지는, 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게 사업생인가 당시에 주원데 여기서 일시적 이주택자까지는 어그 동안 용인을 해서 어, 그 이후에 이제 어, 일주, 일시적 이주택으로 팔고 대체주택을 샀을 경우에는 혜택을 줬는데 당시는 이게 일시적 이주택도 아니고 일주택만 가졌던 것도 아니고 사업신가 당시에 집을 두채를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뭐 너무 대체주택 혜택을 또 달라고 하노 뭐 준다 이러면서 과세 처분을 한거예요 과세 처분을 그거에 대한 쟁점입니다. 그랬더니 사실 결론은 그 과세처분한 거 잘못된 겁니다. 세금 다 그냥 돌려주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요 내용 다 흐름 이해되시죠집두개 가져있었고 어, 두개 갖고 있다가 사업식인가 그난 후에 하나 팔았고 세금 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대체주택 하나를 더 샀고 더 사고 난 뒤에 어, 완공된 A로 입주했고 어, 그 요건은 다 갖추어서 팔았고 앞에 거는 대체주택이 실제 5년 이상 거주를 했고 이 사람은 그리고 완공 2년 전에 처분을 했고, 2년 전에 입주도 했고, 물론 한 일주일 남겼지만 2년 안이라는 요건은 충족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서로 감론, 을박막 취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언제 샀고 팔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그 정리해드렸던 그 내용대로입니다. 이거 자세히 읽어보면. 이 상태인데, 어, 여기 이제 조세심판원에서 내린 그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쟁점이 있었고요. 어, 심리 및 판단 이래가 이제 쟁점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보겠습니다 어 사실관계 아까 요 판단도 한번 읽어볼까요 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쟁점주택, 재건축 전주택, 재건축 후주택 이게 아까 A, B, C입니다 어, A, B, C 어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 있는 그 주택 취득 양도 쟁점 재건축 어, 사업의 진행 상황을 시기별로 쭉 정리를 해가 보면 아까 제가 짚어드린 그 표대로입니다. 이랬을 때 이랬을 때 이제 이게 뭐라고 해놨냐면요. 청구인 세대가 쟁점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 주택은 대체 주택입니다. 대체 주택 시 주택입니다. 그 취득할 당시 어, 청구인 세대는 이미 땡땡땡 주택은 아까 세금을 내고 팔았던 B 주택입니다. 그거를 양도한 후 재건축 전 주택, 요거는 A 주택입니다. 어, A 주택만 보유한 상태로 1세대 1주택 세대에 해당하여 청구인 세대가 같은 한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어, 그래.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부소득령1 5 6주의2 제5항 이게 대체주택조항이거든요. 요 각화요건을 모두 갖추어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제, 대체주택으로 볼수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데요. 여기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은 대체주택시를 취득했던 날은 2015년 12월 10일로 쟁점재건축사업의 사업식 인가일 2008년 4월 1일 이후였고 잠깐 요 표를 띄워볼까요?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가리고요. 요걸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제 읽어드리는 거 하고요. 어, 쟁점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은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은 시주택 2015년 12월 10일이고요. 요거는 어, 사업식 인가 2008년 4월, 10일, 4월 1일 이후에 샀고, 그죠? 그 다음 쟁점주택에, 대체주택에 2015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12월 12일까지 한 5년 이상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대체주택 거주요건을 다 충족했으므로 후 소득령 156조 2, 제5항 대체주택요건이죠. 요 제1호의 요건 다 갖춘 거예요. 몇년 이상 거주했냐 하는 거다 갖추었고 청구인은 재건축 후 주택에 완공된 그 재건축 A주택이 완공된 겁니다. 거기에 2020년 12월 22일 성공인의 배우자인 원래 전입세대에 있던 그한 세대에 있던 모든 세대원, 세대 전원이 이사해서 입주했고 그 입주일은 재건축 후주택의 중공일 2018년 12월 31일로부터 2년이 되기 전 <웃음> 2년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겠죠. 그 이전에 2020년 12월 22일 날 2년 전이죠. 어, 그때 어, 다 이제 전입도 했고. 어 그래서 심판 청구를 한그 현재 이날까지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요건을 다 갖추었고. 그게 어, 그 대체 주택의 요건 제 2호입니다. 256조 2호. 25항 2호. 실제로 전입하고 2년 안에 팔고면 이래라 이 요, 요항이거든요. 그래서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2020년 12월 2십일 양도해서 재건축 부주택의 준공일 그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또 양도도 했으므로 대체주택 그 요항 3호의 요건도 다 갖추었고 쟁점주택을 비과세 대상 대체주택으로 보기 위한 구소득령 어, 156조 2 대체주택 그 요건 항 그리 너무 가리나요 그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분청은 어, 주택 재건축 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 세대의 경우에는 처분청은 재건축 사업에 사업 시행 인가 당시 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경우에는 그 대체 주택 조항 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 하면서 쟁점주택 사업 시행 인가를 이후에 청구인 세대가 어, 재건축 집과 원래 팔았던 그 비주택을 보유한 이주택 세대로서 쟁점주택은 시주택이죠. 대체 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국세청의 의견입니다. 이 처분청은. 그래서 세금을 매겼지만 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그런 판결들이 다 있습니다 아니하며 문구를 문구 그대로 해석하라 이뜻이에요 어 그러면서 대법원 2008년 6월 10일 선고 2007년 두1 0 5 0 1 판결은 입건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대체주택 그소득형 그 조항 요거와 유사한 같은 영 155조 16항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이래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만 같은 영 154조 이랑 비과세입니다. 이거 적용될 수 있다고 본 처분에 대해서 구소득령 어, 154조 1항 소정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되는 거지 그외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할 요건까지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여 과세관청이 법령상 명문의 문장에 박혀있는 그 그걸 말인 거죠 근거 없이 사업계획 승인일이나 사업시행 인가일 등의 1세대 1주택일 것을 요건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제법을 해석,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는 바뭐 있는 그대로만 해석하라 요리를 놨으니 그대로 봐라 이 말이죠 어, 그래서 구소득령 156조 2 제5항 1호에 따른 대체주택에 대하여 사업식 인가 이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그러니까 대체주택은 아까 대체주택 요건에 사업식 인간하고 나서 살아. 요게 여기 1호에 적혀있는 요건인데 요게 요건으로 있을 뿐 소득세법령 어디에도 사업식 인가일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대상 대체주택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음을 감안하면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세는 열거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에 비과세 대상 대체주택에서 제외한다는 이 규정이 대체주택 요건 요 조항에 없다는 거죠. 이걸 그래 감안을 해서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부합한 해석을 보기 어렵다라고 조세심판원은 판결을 했어요. 근데또 이제 우리가 앞에 그 보면 어, 대체주택 그 요건에 주어에 보면 1, 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것도 사실은 조세법령주의에 그 법령주의에 보면 열거주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 그 어, 해당이 아니라 해서 그동안 안 된다고 라국회청 해석했는데 대체주택의 조항료 1호에 여기에는 그 비과세에서 그런 경우 제외한다라는 것을 열거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너무 확대해석해갖고 보는 거는 안된다라고 여기는 또 이렇게 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비주택 아까 과세로 팔았던 거 그걸 양도하면서 1세대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세금을 다 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 이후에 세금 내고 처분하고 없는데 1세대 1주택자가 된 청구인에게 다른 1세대 1주택자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 법률을 차별적으로 적용한 경우로서 조세 평등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이래 놨죠. 요거는 어, 또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게 사업식 인가 후에, 원래 예를 들어 사업식 인가 때는 1주택 뿐이었어요. 어, 그래서 사업식 인가가 났어요. 그 이후에 하나를 샀다가 난 이걸 대체주택 하려고 샀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 다음 거를 또 하나 샀어요. 또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마지막 입주하기 전에 세 번째 집을 이제 사서 얘를 대체주택으로 인정을 이제 받으려고 해요. 그럼 중간에 사업식인가 후에 산 겁니다. 얘도 과세로 팔고 얘도 과세로 팔았어요. 이거 하나만 딱 가지고 있다가 입주까지 대체주택으로 간게 아니라 중간에 세금 내고 팔고 세금 내고 팔고 없어지고 난 뒤에 마지막에 하나만 남은 거 대체주택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청구인이 사람은 사업식 인가 전에 하나를 샀다는 거죠 예를 들어 후에 이렇게 샀다가 세금 내고 판게 아니고 사업식 인가 전에 하나를 사가 세금 다 냈어요 과세로 별반 차이가 없는데 사업식 인가 전이냐 분냐 요것만 차이가 난 거죠 어, 이때 1주택을 갖고 있으라 했는데 일시적 2주택까지 봐준다 했는데 당신은 사업식 인가 전에 샀고 과세로 팔았으니까 요건이 안 맞았어. 이거를 대체주택 요건이 안 되니까 세금을 듬뿍 내세요. 이래 놓으니까 나 이거 불복입니다. 이러고 조세 심판을 청구해서 이분이 성소를한 케이슨 거잖아요. 뭐 이렇게 놓고 보면 뭐 하루 잡신인가 후에 하나 샀다가 세금 내고 팔고 또뭐더 샀다가 세금 내고 팔고 마지막에 하나 대체주택 혜택 보는 거 하고 잡신인가 일 기준으로 전부지만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게 성소를한 거예요. 근데 모든 게다 이게 그 구속력을 가지는 그런 기판력을 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건이 뭐그 전에 이주택 하였었다가 억울하게 대세주택 뭐 하나 혜택을 못 받다 하면 조세심판 청구를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어, 차별 적용해서 완전히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해석을 아까 방금 금방 표로 짚어드리니까 이해가 되시죠? 사업신인가 전에 샀다, 후에 샀다. 똑같이 세금 내고 팔았는데 하나는 대세주택 혜택이 안 돼. 뒤에 사가 세금 내고 팔고 맨 마지막 거 대체주택 되는 거는 된다. 이러니까 억울하다. 이건 거죠. 그래서 쟁점 재건축 사업에 사업 시행인가 이래 1세대 2주택인 경우라도 부소득료, 대체주택 요건 그거를 모두 다갖추었다 하면 쟁점 주택을 대체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게 지금 조세심판원의 청구 내용입니다. 예, 안건 내용입니다. 따라서 청구인 세대는 쟁점 주택을 취득할 때 재건축 전주택 이게 A입니다. A 그것만 보유한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서 쟁점주택 C 살때 다른 거다 세금 내고 팔고 대체주택 C 살 때는 재개발된 거그 하나만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거 말을 정리를 하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따지고 보면 안 어렵습니다. 쟁점주택 C 요게 대체주택 비과세 받을 겁니다. 요거 어, 받을 이 주택 취득할 때 재건축 전 주택. 이미 재건축돼 갖고 내가 완공대가 입주할 요 A만 보유한 상태라면 중간에 B, C 뭐 이런 게거 있던 거다 세금 내고 처분하고 없다. 없는 상태에서, A만 있는 상태에서 C를 산 경우로서 이 말입니다. 그리고서 이 C에 1년 거주하고 뭐 나중에 어, 완공대가 2년 안에 들어가고 2년 안에 요 C 처분하고 요 요건 다 갖추면 갖추어서 쟁점주택을 양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대체주택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은 국세청 너가 잘못했네 이렇게 판단해 놓은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아까 저 위에 있는 것처럼 비과세로 처분해주라라고 국세청이 폐소를 한 거예요 글쓰란 것만 읽어보면, 뭐, 앞뒤 순서 따진다고 한참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정리해드린 요 표대로, 요 내용대로 쫙 정리해갖고, 사업식 인가 전에 1주택 있었다, 세금 내고 팔았다, 그래도 대체 주택 비상산거 인정해준다, 이 뜻입니다. <웃음> 이해되십니까? 해당되시는 분은 세금 혹시 냈던 거 있으시면 조세심판 청구하시고 다 돌려받으시는 게 맞겠죠?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또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많은 도움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오늘 길어졌네요.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